이 안에는 동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동대구역 위주로 해서 거래가 된 동향인데요. 실제 동대구역 뒤로는 아직도 재개발 보상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토지로 보상을 받았는 게뭐 4,930만 원짜리까지 찍혔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상가 8m 정도 되는 58평이 평당 3,9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이제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구도 거의 3월달에는 거래가 없고 2월달에 속집이 840만원. 로드뷰로도 확인이 안되죠. 약 1m, 2m 되는 도로의 속집 같습니다. 이런 속집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재개발 투자를 보고 사지 않았나 거래 뭐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약기도 마찬가지 8m 정도 되는 단독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 1,400만원 정도 거래되었네요. 오래된 상가 주택입니다 2층 상가 주택인데 도로 상황 자체는 기본적으로 8m 정도 복개 도로 형태를 띠고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실수 위주로 상가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상가를 운영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 같고요 그리고 동구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래된 동향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뭐 열립이 뭐 일반적으로 뭐 서구와 마찬가지 거래가 조금 되었는 게 평당 600만원대에 거래가 된것 같고요. 1500만원에 3회 다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 평당 1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동구 같은 경우도 이 주변 일대가 대부분 상업지역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상업지역의 땅치고는 사실 엄청나게 싼 편입니다. 우리가 뭐수성구 종상향을 얘기했지만 수성구 종상향도 2종, 3종에 불과한데 물론 수성구냐 동구냐에 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구의 상업지역도 일반적인 8m를 물고는 1500, 1200, 1300 정도 거래가 되었고 속집은 아니나 다를까 500, 600만원대에 실거래됐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굴을 보더라도 뭐 공항 이전 부분 얘기들이 많지만 연립들이 500만원, 60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속집은 600만원대 8m, 북8m 기준에 가구주택이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속집 2m에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6m 정도 돈은 6m 되는 코너 정도 되는 도로에 물고 있는 접한 땅인데도 사실 뭐 공항 이전 얘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돼서 거래되지는 않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북구를 보면서 아까 여기 서변동까지 같이 다 같이 받는 것 같은데 속집에 400만원, 물론 동터 가는 입구 쪽에도 뭐 500만원, 700만원, 거의 6m, 4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아 건물 같은 경우는 약 8m 정도 돼 보이는 땅 인데요 평당 600만원 거래가 되었고 생각 외로 동구에 아직까지도 뭐 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얘기 하지만은 입으로 느낄 만큼의 거래 금액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북부 쪽은 아까 다 받는 것 같고 동구로 내려오면서 약을 혁신 도시나 아니면 만촌동 옆쪽으로 해서 거래되는 금액들도 연립들이 4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요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속집 인데 뭐 삼백 300, 아예 300만원 이네요 그리고 방향을 쪽으로 좀 내려와서 보다 보면은 거의 구역 정리가 안돼 있는 동네다 보니까 4m, 2m,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m 정도 돼 보이는 도로인데 평당 다가구가 134만원 2월에 달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막혀 있는 도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재개발이 아닌 이상 거의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도로가 올라가다 막혔고 여기도 올라가다 막혔는데 약 4m 되는 도로 400만원의 단독주택이 거래가 되고 약 10m 되는 도로는 6 0 0만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양을 혁신도시 쪽으로 내려가도 500만원, 600만원의 속집으로 거래가 된 사례들이 보이고 8m, 10m는 그래도 크게 거래가 된 정황은 없습니다. 혁신도 쪽으로 내려와서 뭐 농지나 토지 그래됐는 거는 100만원대, 200만원대, 그리고 연립들이 300에서 500만원대. 혁신도시로 완전히 와서 유라 택시나 만약을 구 도심지에 그래됐는 매물들을 보더라도 약1 0 m 의뭐 단독주택들이 990만원, 약 1000만원 뭐 990만 정도 되고요. 옥집에 뭐 들어가 있는 단독 마찬가지 600만원대. 여기도 실제 확인을 해보면 다 상업지역이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구도심지의 혁신도시 건너편에 반향골 같은 경우는 교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도로변에는 아예 중심상업지역으로 거래되는 주택이나 단독주택들도 평당 6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 속집 300만원 그리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맹지 수준인데 옆에 끝에 물고 있으니까 맹지는 아니네요. 640만원, 그리고 700만원대. 아직까지 동구는 그래도 저렴한 거래 금액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사실 뭐 서구에 비해서도 가격이 아직 좀 낮다고 느껴지고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양 6m 정도 되는 도로. 리고 있는 것도 500만원 그리고 뭐 8m 정도 950만원 다가구 주택이 거래가 되었는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라택지 쪽으로 들어와서는 아예 거래가 거의 없고요 아마 상가 건물 위주로 되는 거래 금액이 평당 2000만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상가는 올 상가 건물로 나오는 것이고요 다가구나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일반 단독 주택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홍당 그래도 1300만원 나쁘지 않게 거래가 되었는 것 같은데요 또 반대편으로는 똑같은 도로를 물고 있는데 600만원 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1,300 후반대에 거래된 매물도 사실 그렇게 뭐 신축으로 된 건물은 아니고요.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라서 평당 1,400까지가 거래가 되었네요. 보시다시피 동구는 2월달에도 많은 거래가 없었고 1월달도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는 아예 전혀 거래가 없었고요 혁신도시 마찬가지 구도 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와 유라택지 내에 거래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유라택지는 예전부터 규제 지역으로 해서 4층도 아니라 3층으로 상가건물을 짓게끔 만들어 놨는 규제도 있죠 그런데 혁신도시 자체가 워낙 발전이 잘 되었다면 엄청나게 상권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관공서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뭐 상가 건물 위주로 거래된 건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고 연립만 평균적으로 500에서 400만원 대 연립은 뭐달 수구나 서구나 동구나 할것 없이 평균이 400에서 500만원 이고 좀 못한 곳은 3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촌도 마찬가지 동구의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도 실제 공항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들은 400에서 5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주변 일대에 크게 많이 거래가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선 대도로 물고 있는 상가 건물들이 평당 2천만원에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뭐 오래된 상가주택,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 또한 600에서 700만 원, 그리고 좀 준신축 개념에서는 1 천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복구를 얘기하면서 복무동같이 지만은 불로동에도 실제 뭐팔곤상 자락 입구 쪽에 거래된 것들이 400에서 700만 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포함된 금액들이 700만원대에 거래된게 다라고 확인이 되네요. 이렇듯 동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위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좀 되었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반영울 혁신도시나 아니면 뭐 공항 부근 쪽에 일반적인 실수요 위주로 연립들이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100에서 700만원대, 좀 비싸면 1000만원, 2차선을 물고 있는 곳은 1400에서 1300까지 일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았는 수송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